설한 하기님께의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5월 17일 5월의 셋째 주일입니다. 연중 스무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해서야 할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이땅 가운데 40일을 지내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날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바로 그날입니다. 한 주간을 지내시면서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신 것에 대해서 묵상하시고 또한 이 모든 시간들이 성령 강림절을 향해 진행하고 있음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한 구절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이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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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힘겨운 환란 뒤에 더큰 감사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가 비록 한자리에 모일 수 없지만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흐트러진 저희를 하나로 모이게 하시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임하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상이 힘없이 무너지고 유린되고 있는 이때 지금까지 우리의 살아온 날들을 되, 되돌아보며 믿는 자라 하기에는 너무도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준비하고 학교와 일터를 나가고 함께 걷고 교제를 나누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한자리에 함께할 수 있었던 소소한 일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감사한 일들이었었는지요. 그간 아무 생각 없이 누리는 것들이 자신들의 공로로 이루어졌다는 교만에 찬 어리석음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현실의 굴레에서 겸손함과 감사함은 줄어들었고 불평은 늘어났으며 주의 말씀에 인도하신 보다든 세상의 즐거움을 더 사랑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극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속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온전케 나를 맡기게 하소서. 내 마음의 생각과 뜻, 그리고 우리의 삶이 말씀을 통해 늘 나타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시고, 생활 속에서 삶 전체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상황 속에서 병으로 인한 불안감과 앞날에 대한 걱정, 그리고 당장 눈앞에 닥친 생활고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주님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 여겨주시고 이들의 목노아 울리는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전쟁과도 같은 상황 속에서 세계 각국에서 바이러스와 힘써 싸우는 방역 및 의료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관련된 모든 이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사 지치지 않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하루빨리 이 어둡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치유되어 교회가 다시 문을 열며 성도와 교제를 하며 온 세계가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그길 안에서 세상의 모든 이들이 위로받고 평안함을 소원합니다. 저희가 모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더욱 믿는 자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어 주님의 참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온라인을 통하여 주일 예배와 교육부 성경공부를 준비하는 여러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시간들을 통하여 두배세배열배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지치지 않는 선한 능력을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김광연 목사, 영육관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마음을 열리게 하사, 저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부른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된 삶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천국의 소망을 품은 믿음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안위와 기쁨을 허락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사도 요한께서 우리를 부를 때에 아이들아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체적으로 미숙한 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를 파이디야 혹은 아기들아라고 부른 것은 우리의 믿음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믿음이란 측면에서 연약하고 어리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자면 사도 요한의 이러한 언급은 우리에게 속하지는 않았으나 우리에게서 나간, 그러나 우리 중에 여전히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어떠한 무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적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라 것, 이것은 믿음에 있어도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하도 요한은 적 그리스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 심을 부인하는 자, 그런 자가 아니냐? 요한이 이렇게 이 정의를 내리면서 그런 자가 아니냐라고 되묻는 이유는 그것을 알면서도 그러한 적 그리스도와 함께 있거나 혹 적그리스를 따르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버린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또 교회 안의 성도들 중에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자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그러한 일이 있고 또한 그러한 자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로 하자면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19절을 보시면 요한은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라고 했습니다. 언뜻 듣기에 이 말은 저 그리스도가 교회 바깥에 있다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원래 그 기원이 우리에게서 출발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과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 질이 다른 것이지요. 혹 저크리스토가 우리와는 다른 어떤 이단이나 혹 다른, 다른 종교의 모습을 가진 채 우리와 함께 지낸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마치 사탄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가만히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눈으로는 구별되지가 않지요. 우리가 그것도 모른 채 그를 품고 있다면 그러한 우리가 바로 어린아이라는 소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무증상 양성자 이 사람을 혹 적그리스도라고 가정해 봅시다. 특별히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증상도 없고 아픈 흔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누가 감염되었는지도 모른 채 함께 지냈지요. 바로 이 상태를 어리석다 하고 어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다는 것은 적그리스도란 교회가 가진 가치와 목적 중에 특별히 하나가 된다는 라 것에 도전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입니다. 사도신경에도 고백하고 있듯이 우리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옛날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것을 줄여서 우남상탐이라고 불렀습니다. <웃음> 이 거룩한 공회란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한다는 것은 교회와 적그리스도는 하나가 될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느냐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교회가 하나가 된다라는 명분을 내걸고 모든 사람들을 다 평등하고 공평하게 품으려고 할 때에 지혜가 필요하다는 라 것을 지적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겼을 때에 우리는 서로 헤어졌습니다. 그것이 지혜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믿음을 공통 분모로 하고 있지만 저 그리스도만큼은 배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혹 그럴 리는 없겠지만 누군가가 교회를 떠나는 일이 생겼을 때에 우리는 이것을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교회는 그것을 신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아파할 것입니다. 그러나 혹 그것이 교회에서 적 그리스도가 떨어져 나가는 것은 아닌지 이것도 살펴야 하는 것이지요 누군가가 누구와 싸움을 하거나 이해관계가 얽혀서 교회를 나간다면 거기에는 얼마든지 다시 품을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사나 운영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심지어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도 거스르거나, 그런 것이라면 우리가 필사적으로 막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고쳐서라도. 그러나 만일 이 교회가 말하고 있는 복음, 곧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것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는 우리가 걸러내야 할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다는 것 혹은 그 반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한다는 것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이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양상을 두고 하는 말이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진리이고 이것의 반대말이 거짓이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들었던 것이고 바로 그 지식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에 대하여 아니다 라고 말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이 사실, 복음을 부인한다는 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동시에 또 다른 사실, 곧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지식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는 것도 부인한다는 라 것입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알고 믿느냐? 잘 하였도다. 귀신들도 믿고 또느니라 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들인줄 이것은 귀신들도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저 그리스도란 바로 그러한 지식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된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이것을 정의하자면, 정리하자면, 첫째, 그것은 우리가 알고 만나고 함께 지내왔던 그한 사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곧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한 사람, 누구를 구원하게 생기지도 않은 그 초라한 인간, 바로 그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이라는 라 지식입니다 둘째, 이 간단한 지식 곧내 눈에 초라하게 보였던 그가 하나님이었다라는 그 지식 또는 그 깨달음, 그 통찰력, 그 믿음 바로 오직 이 믿음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나를 자기의 품원으로 부르시고 그와 하나가 되게 하신다라는 교리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이 지식은, 이 작은 지식이 이것이 우리가 가진 전부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한다는 것은 메시아의 자리에 꼭 예수가 있어야만 하겠는가 라고 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솔루스 오직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제껴 놓고 다르게 말하는 다른 자를 말하는 자들과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 자들과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자가 적그리수있입니다 그것이 벨리알이든 바알이든 부처건 샤머이든 무엇이든지 상관없지 않겠는가? 소위 우리가 그렇게 조건 없이 누구든지 인종과 편견과 교리의 차이까지 극복하고서라도 꼭 하나가 되어야만 한다. 이런 말을 이런 말 뒤에는 예수 이외에 그 누구도 메시아가 될수 없는 그 배타성, 그 거룩함 이것이 사라져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숨은 것이 바로 저그리스도입니다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했습니다. 먼저 이 글을 읽으실 때에 여러분은 사도 요한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달라졌음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리석은 아이들아, 아기들아, 파이디오 이렇게 부르던 요한, 어느덧 우리를 자녀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사도 요한은 그의 안에 거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녀들아, 그의 안에 거하라입니다. 이 말은 우리 각자가 서로 하나가 되기에 앞서 우리 각자가 다 개인 개인 다 그의 안에,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안에 거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예비당이라도 지어놓고그 안에 함께 거하라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에 거하라 라는 말, 이것 말 자체도 어저거니와 그렇게 하는 것이 또한 이렇게 물리적인 공간 속에서 함께 모여 사는 것을 배제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을 이 예배당에 나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이제 그의 안에 거할 것을 명하면서 말하기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냐 했습니다. 이 말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는 것이 있다면 그의 안에 거한다 라는 것은 다른 말로 그 앞에 있다 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여기서 그 앞이란 바로 성부 하나님 앞을 가리킵니다. 또한 이것은 심판하는 자리, 곧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안에 거하라 이 말은 일단 하나님이 계시는 그의 보좌 앞, 그의 심판대 앞에 서 있으라라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도 요한의 분부대로 하나님의 심판정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어느 한 분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요한은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을 때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그 앞에 자기의 그 모습을 드러내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때를 그가 강림하실 때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얻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게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빤흰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안에 거하라 라는 이말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 나아가되 그리스도와 함께 가라 라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 앞에 가게 될 텐데 그리스도 없이 가게 된다면 우리는 담대함을 잃게 될 것입니다 누가 나의 이 더러움을 씻겨줄 것이며 누가 이허물들을 가려주겠습니까? 29절을 보시면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줄 알지니라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의 안에 거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다라는 것과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 이두 가지 외에도 또한 가지 추가되는 것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의로운 행위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이 모든 행위들을 어떻게 그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서 의롭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께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의롭게 보아주시기를 바래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 그리스도는 예수가 그리스도이 심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예수, 곧 오직 예수로 인해 그리스도, 즉 우리가 기름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기름부음이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또한 선지자로서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우리가 이어받는 것이지요. 바로 우리의 복, 우리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께 기름을 부어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실 유일하신 분이 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매는 줄로 함께 묶여지기를 추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몇가지 광고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매일 온라인 성경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5월 29일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아직 일곱 자리가 남아있습니다. 성경읽기를 자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5월 21일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께서 마음가운데 두시고 한 주일을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가지 여러분 앞에 공고로 알려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김민석군과 조윤채양이 6월 5일 암셀페인 시청에서 혼인서약을 하고자 합니다. 교회 앞에 이 모든 것들을 알리고 그동안에 여러분께서 여러가지 말씀과 조언으로 격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